네? 아, 오늘은 화천에 있는 아주 친한 보시, 그,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양고기라는 거를 지금 먹어보는데요. 어, 양고기 갈비살이, 아, 이게, 그, 이거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게 숄더래. 숄더 랙. 네. 숄더 랙이라고 그러네요. 이게 아마 갈비살 등 쪽으로 촉, 그 저기 있는 살 부위인가 본데요. 아, 뭐 보니까 고기가 굉장히 연하네요. 그리고 육질이라 육질이나 이런 육즙도 좀 많이 나오고요. 여기가 아, 소렘 양공장 춘천에 있는 그좀 선전을 좀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고기를 굉장히 그 사장님께서 정성들여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춘천에 있는 어디요 소렘 양공장 소렘 양공장 이라고 하는 데서 그 산속에 있는 자연인 저가 그 별로 못 먹어 봤을 것 같다고 이제 일부러 <웃음> 친구가 사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웃음> 춘천에 있는 여기 양공장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시대요 이게 어, 키로에 3만원 미만입니다 <웃음> 키로에 3만원 미만이라서 어, 어, 먹는데도 부담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지에는그 어, 우리 그 어, 야영 하시는 분들 어, 소고기나 돼지고기 구워 먹는 것도 좋지만은 이거 양고기 한번 좀 주문해가지고 구워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전화번호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그 화면에다가 띄워 드리겠습니다 그 한번 시켜서 한번 드셔 보시고 그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추천을 좀 드려요 지금 이게 아이 고기가요 이게 좀 한번 찍어 주실래요 네. 제가 한번 좀 근데 저는 두려운 게그 네. 양고기를 사람들이 먹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가 덜빠릴까봐 사실 걱정이 돼요 요거 한번 좀 요거 한번 좀 찍어 주세요 아 요거 육즙이 잘잘잘잘 흐르는 게 이게 원래는 지금 여기에 아니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 여기에그 요거 그 이제 여기에 제가, 제가 항상 이름은 항상 그 네. 그냥 양념하고 요거는 제가 볼때는 허브열매 같아요 근데 요거를 얘하고 얘를 살짝 찢고 그리고 허브열매를 살짝 묻혀서 앗아 뜨거 뜨거 뜨거 뿅 아, 갑니다 이거 그래요 이게 음. 고기가 연해요 음. 고기가 연해서 음. 음 제가 이걸 먹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 아까 아까 부모님 얘기했잖아요 사온 사람한테 고마운 것보다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나네요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연세가 지금 아흔 넷 아흔세 살이신데 제가 다음 주에는 이거를꼭 우리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거 사갖고 집에 가서 어른들한테 숯불구이를꼭 해드리고 싶어요 아 진짜 이게 갑자기 이거를 딱 한입 씹은가 동시에 생각이 나는 거는 예, 부모님 얼굴이 생각이 날까요 제가 1차는 기부하겠습니다 기부 1차 아, 이게 또 갑자기 이러물이네 <웃음> 어, 진짜요 이게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지금 그촬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고기가 연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그 화천의 산속이잖아요 그 화전민 제가 산초박 아시죠 그죠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이것들이 저희 농장에서 자라는 거를 지금 뜯었어요 이게 자소엽 이게 자소엽에다가 어 요즘 그 산초에 곁순 나오는 가지들을 제거하고 있는데 이제 산초 싹에다가 그리고 어, 요거는 삼채 삼체. 삼채를 올려서 거기다가 요즘 이제 가을 민들레가 나오는데 저희 동장에는 그 가을 그 흰민들레 이게 완전 토종입니다 토종 흰민들레를 올려 가지고 여기다가 요거 어, 가루에다가 이 허브 열매를 찍어서 와굉장이 <웃음> <웃음>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치. 해가지고 아 이거 이거 보는 보시는 분들한테 가혹